영국의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생전에 인간은 지구를 떠나야 한다. 우주로 널리 퍼져나가는 것만이 우리 스스로를 구할 유일한 길이다. 라며 앞으로 천년 안에 어떤 식으로든 필연적으로 지구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언젠가 부암선언에도 스티븐 호킹처럼 지구 멸망을 걱정하는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법사님, 지구가 멸망하면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심각하게 물었다. 그의 질문에 나는 웃으며 말했다. 지구 멸망을 준비하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영혼과 소통하면 됩니다. 그러자 그는 영혼과의 소통이요? 라고 했다. 양자물리학에는 영점장이라는 것이 있다. 측정할수 없는 한계의 기준치를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데 측정 한계를 벗어난 그 이하의 세계에 존재하는 전기장을 영점장이라고 하며 이 에너지를 영점에너지라고 한다. 이 영점장은 선조들의 문화적 정보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손에게갈수 있는 공간이다. 또 우주 최소 단위의 진동이며 매트릭스의 저장소이기도 하다. 아인슈타인은 죽기 전 앞으로의 과학자들은 영혼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 영혼의 존재는 영점장을 알면 된다. 이 말은 인간의 영혼은 육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소 충격적인 말이지만 영혼의 존재는 육체 밖에 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이미 영혼은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다름 아닌 소립자이다. 모든 생명체가 절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온도가 있다. 영하 273.15도이다. 이를 절대 영도라고도 한다. 절대 영도에 도달하면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죽지 않는 존재가 바로 소립자이다. 오직 소립자만이 빛을 바란다. 반대로 수천도의 고온에서도 소립자는 절대 타지 않으며 진공에서도 빛이 난다. 어떠한 온도, 조건, 공간에서도 죽지 않은 존재. 이것이 소립자이며 곧 영혼이다. 영혼의 발견이라는 말은 소립자야말로 영혼이며 우주이며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담겨있음을 발견하라는 말이다. 어쩌면 아인슈타인은 소립자가 영혼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견했을지도 모른다. 사람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소립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없다. 소립자로 있다가 나중에 DNA를 통해 윤회하는 사이클이다. 반야심경은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무릇 물리적 현상이란 실체가 없는 것이요. 무릇 실체가 없는 것이란 물리적 현상이라 말하였다. 벌써 수천 년전 불가의 선지자들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따라서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을 끄집어내어 증명하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오류라 할수 있다. 만약 지구에 모든 인류가 걱정하는 멸망의 위기가 실제로 닥친다면 영화에서처럼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 인간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마도 멸망은 거대한 공룡을 빠른 속도로 멸종시켰듯이 순식간에 찾아올 것이다. 사람은 3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죽는다. 대기 속의 산소야말로 생명의 비밀이다. 대양계에는 산소가 없는 화성과 같은 행성이 있지만 물과 대기의 흔적으로 미루어 보아 과거에는 인류와 같은 생명이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바꾸어 말하면 지구도 언제든지 화성처럼 변할 수 있다. 전리층이 붕괴되어 일순간 대기가 사라지면 순식간에 인류는 절멸할 수 있다. 대기의 소멸이야말로 쓰나미, 지진, 원전태 폭발보다 더 빠르게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주의 비밀을 알면 지구 멸망에 보다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인간의 몸은 하나의 우주이다. 인간의 생명 자체가 우주이다. 즉, 인간의 기원은 우주의 비밀과 같다. 인간은 미세한 세포로 탄생하여 생로병사를 겪다가 나중에는 거대한 몸이 되어 떠나간다. 우주의 은하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지만 저절로 멸망했다가 또 다른 은하로 탄생한다. 극미의 세계를 연구한 일본의 과학자 무라카미 가즈오 교수가 말한 굉장한 그 무엇과 같은 존재가 우리의 생명을 만들고 또 소멸시키듯 우주의 은하도 소멸과 탄생을 반복하고 있다. 이 세계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지구가 끝난다고 여러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지구의 멸망이 올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기원으로 돌아가 또 다른 은하에서 태어난다. 그것이야말로 우주의 비밀이다. 인간의 생명은 빛이며 빛으로 태어나 빛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지구의 멸망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지구보다 우주보다 위대한 것은 바로 당신의 영원 불멸하는 소립자, 즉 영혼이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